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감 이재정입니다 정지성 목사님이 대표로 계시는 어, 국경선평화학교에서 평화교육노래를 뮤직비디오로 잘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곡해 주신 어, 최원영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만 이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데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어, 정말 깊이 치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분단시대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반도는 둘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통일과 평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청소년들의 미래의 꿈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이 통일체험, 평화체험 학습을 현장에 찾아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DMZ의 의미와 그 미래를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취하를 드리면서 특히 이번 제9회 통일교육주간에 이 노래를 우리 전체 학생들에게 잘 보급해서 함께 감상하고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글나 <목소리도> 어젯밤 나는 꿈을 꾸었네 DMZ 동산에서 교육감님 통일은 될까요? 왜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할까요? 음,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 한 10위권의 나라로 멋지게 성장을 했는데, 우리 어디든지 전국에 가, 전 세계에 못 가는 나라가 없어. 딱한 군데만 못 가. 그게 어딘지는 알잖아요, 그쵸? 음,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우리 조상 대대로 반만 년 이상을 한 형제로 살아왔었는데 지금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정상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통일은 되어야 해요. 근데 이 통일은 음, 그동안 우리가 그 흩어져 살아온 세월이 길고 특히 분단된 이후에 우리가 전쟁까지 치렀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상태가 휴전 상태예요. 정전협정에 따라서 휴전이라는 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잠시 쉬고 있는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통일이 되려면 통일을 말하기 전에 평화를 먼저 이야기하고 평화체제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지금 휴전협정을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바꿔서 남과 북이 우선 평화롭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지금 유엔에 동시 가입되어 있는 상태를 공식화하는 거지 교육관님 통일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까요? 우리 지학이는 통일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치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게 통일이잖아요 그러려면 음, 상대편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해해줘야 하고 모든 것을 다 그쪽 편에 서서 다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해야 해요. 그래야 통일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은 참 자연스럽게 올 것이고 그것이 온 뒤에 세상을 계속 꿈꾸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준비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이번에 dmz를 둘러보니까 어, 그림에서 보는 것과 어, 듣는 것보다 진짜로 보니까 되게 예쁘지 않아? 어, 그런 것 같아 이 영상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따라 불렀으면 좋겠어 나도 DMZ동산에서 라는 곡에 나오는 그 현장에 와서 우리 어린이들하고 같이 영상을 찍는 것을 보면서 어 정말 그 가사에 있는 것과 같이 남북의 어린이들이 같이 이 현장에 와서 노래 부르며 평화를 노래하는 그리고 남북 통일을 노래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더욱 듭니다. 아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들이 이 DMZ 동산에서 더 많이 더 행복하고 기쁘게 부르면 전쟁의 상처인 이 DMZ가 정말 평화로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동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젯밤나